아이쿠, 반갑습니다. 누구랑 같이 서 있습니까,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그녹스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이그녹스 제가 생방 켜서 잡았죠. 밤에 보신 분들이 있을텐데, 자, 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무서운 이그녹스와 내가 아, 그러니까 생방 한두 시간 정도 트라이를 해가지고 잡은 모습인데, 일단 제가 이말을 잡으면서 느꼈던 가장 좀 큰 핵심이 뭐냐면 였 일단 제가 보기에 막 실패를 하면서 저 자, 패턴을 요 자리, 요 자리. 완전 익히고 내 손에 그냥, 그냥 해놨고, 박힐 땅북이 때까지 땅북이 패턴을 숙지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잉그리드 변신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처음에 해방기 쓸때 잉그리드 변신부터 쓰고 그래야 된다, 마지막 이거. 부분에 이제 깰때 됐다! 트... 야! 아예 자 저희 해봐 맞죠? 흥분할만 했겠죠. 진짜 저거 생방 보신 분들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자 그래서 그 클리어 당시에제 장비 세팅입니다. 이런 세팅 정도로 클리어가 가능했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까 보셨지만 제 컨트롤이 미숙한 관계로 프로토요 프로토 상태로 길이랑 이런 거 모든 거는 프로토로 나가도록 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었 자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자, SSR 가디언 모로 자이 모로랑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됐죠 얼마나 결실을 맺으려면 일단 새시대의 지배자라는 아티팩트가 필요할텐데 일단 모로 한번 볼까요? 성능이 어떤지 뭐로 액티브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에게 10초 동안 고양이 발톱 6.5% 효과가 부여되게 되겠고, 팀원에게 15초 동안 데미지 14% 증가 효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고양이 발톱 같은 경우는 평타 딜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유니크는 공격력, 방어력, 어, 최대 h p 까지 증가하는 그 유니크 스킬이 되겠고요. 또 내가 만약에, 어, 난 그래도 이브 쓸 건데 하더라도 결실을 맺어놔야 뭐 가디안 잠재 능력을 더 뚫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뽑기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새시대의 지배자 등장 기념 확률 업해 가지고 있고요 확률표 보니까 자 새시대의 지배자가 1.5%로 픽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 저도 아직 제가 못 구한 SSR 가디언들 결심해 질수 있는 감춰진 순수함이나 우아한 자태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천장 도달할 때는 100% 확률로 새시대의 지배자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천장 가기 전에 좀 많이 뽑아야 됩니다 <웃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이브님 이브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브 자 오늘 좀 아유 자석 진짜 야모로데리고 나와 있자 스가 마 모로랑 절실히 맺기, 맺기 위해서는 모로가 잘 떼야 된다 모로가 안 나오네요 아하 저 모로야 그렇지 모로야 머리를 밟아 자, 크당! 자, 밟으면서. 아, 자, 드디어 첫 번째 한번 뜹니까? 야, 확률 봤지? 픽도를 안 돼. 픽업으로 가게 됩니다. 자, 크당! <목소리> 자, 부탁 좀한번 드릴게요. 자뭐로야 검쳐진 얼굴 아씨 진짜? 아 이걸 푹아뭐래야 부탁한다 픽돌 한 번이면 됐지 이번에는 새시대의 지배자 형을 새시대의 지배자로 좀 만들어주세요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넣고요 오씨 제발 좀 진짜 제발 하늘에서호자와요거는 내가 그래도 기쁘긴 하네요 이건 기쁩니다 하나 더 지금 오, 오극초를 가고 있는데 요거는 감사히 받도록 하고요 그렇죠 뭐로 됐고 모로야, 오늘 결실을 맺도록 하자. 제발. 와, 이 뭐고 이거. 자, 그렇지 모로야. 제 부탁 좀 하자. 힘좀써봐봐자푹 들어가면서, 팍, 들어가면서, 촥. 아, 안 되네. 자, 일단 확정적으로 세 시대 지배 지배자 하나밖에 됩니다. 자, 확정 한개 나오고 있구요. 나는 왜 뽑기만 하면 확정 무슨 뭐 천장 엔딩 뭐 맨날 뭐씨 진짜. 새 시대의 지배자. 야 가볍게 한 천장 더 가보자. 뭐로 좋아? 가볍게! 힘 빼고 툭! 그렇지! 막! 끝났다, 이거네 들어갔어요. 예, 딜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오와우! <웃음> 이렇게, 아, 두 개째. 그렇지. 모로야. 혼난다, 오늘. 아, 잠깐만. 아니, 혼난다 했더니 안아자 혼나는 게 아니고, 모로, 우리 모로를 내가. 아니, 그, 아 그럼. 그래. 우리 모로 얼마나 귀여운 고양이인데 혼내겠어요? 렌선 어, 아빠야. 렌선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다. 자, 한번 더. 자, 부탁, 아유,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죠! 에이, 이게 만증상 아니겠나, 이게? 끙끙할래, 막. 뽁개하면, 제발! 꺼라! 어, 오늘 된다, 이거, 오늘 한 번. 자,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자, 모로야, 밟아라! 딱 크당! 자. 자, 이거 입브 머리를 밟으면서 모로 되면 내가 모로 쓴다, 이제. 입브안 쓰고. 아, 가 상황에 따라 쓰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 모로야, 니 써줄게. 모로야, 니 써줄 테니까. 입은 머리를 밟아버려! 야 가자! 첫 번째 천장 망했어라 멈췄는데 아, 천장 대박 나고 있습니다 자 중간점검 아 사극초월까지 떠올라가고와 좋아요 와, 하나만 더오면 된다. 된다 이제, 하나만 더오면 된다 이제 자이단 마음은 편하긴 해요 이때 천장 가면 이제 확정이긴 하거든 그래도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사고 함 치자 가기 전에 우리 모로가 오럼이 안나오노? 90% 안나오네 이브야 와. 그래서 확정입니다 어쨌든 자 요렇게 차크닥 뜨면서 두천장 마무리 와 나쁘지 않았다 어선방했다 요런 느낌 좀 들고요 이정도로 이제 새시대의 지배자 오급초월 갑니다 아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충분합니다 이제 아 충분해요 결실을 맺자 모로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짜 우리 뽑기 할때마다 친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 모로 자 선물 들어간다 받아라 결실을 맺습니다 자. 내가 너의 집사가 되어 줄게. 좋습니다. 가디언 편성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좀 키워 봤습니다. 50렙 정도 올라왔고 스킬 레벨 6렙벨 6렙 6랩 되니까 팀원에게 15초 동안 데미지가 20.5% 증가로 상당히 솔솔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잠재죠. 네, 잠재한 가볍게 한 13정도만 해줘 봐봐 일단 고정도로 어, 그 한번 야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목표 13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실패 자 한번 뜨자 차쿠닥 아, 또 실패네. 13, 13, 10. 오케이, 14. 이 정도면 일단 오늘, 오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16 정도는 하는데, 아, 그 정도는 노려 보는데, 오늘 일단 이 정도에서 만족. 자, 다음 이번 업데이트에서 우리도 살펴볼 만한 게, 상점에 가면 지금 게릴라 상점이 열렸어요, 그죠? 게릴라 상점 이런 거 일단 당연히 바로바로 바로 바로 사주도록 하고. 자, 이건 뭡니까? 별의 울림. 은하. 자, 입장권 사가지고, 자, 그가 그리워한 은하. 이번에 이벤트 전전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은하 자석. 아, 바람속성이니까 우리 뭘로 패야 되겠노? 이번에 힘들게 얻은 이그녹스 출발입니다. 이그녹스랑 그리고 방금 얻은 우리 모로까지 데려가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전투 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인마 이그녹스도 잡은 사람이야. 니그은 누구야? 오바바 은하야. 맞장 한번 볼래 꿈유의 하늘산대가는 정말 오늘. 크단다. 정말 클까? 형 컨트롤 연습 진짜 많이 했다. 이번에 그거 하면서 완전 거의 뭐어 생방송에서 채팅으로 막 어? 엘든링 <웃음> 이것이 랑든링인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어 뭐? 야 뭔데? 내가 뭐 맞았길래 이었나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만, 미안, 미안 잠깐, 잠깐만요. 나 그냥 순간 너무 약해 보이길 그냥 오토로 때리려고 했는데, 저, 제가 이제 친구분들을 초대를 조금 했습니다, 예. 아니 나, 저, 짜 무서워 초대한 건 아니고, 은하 전투력 16만인데 원 우리 84만 7천으로 원 가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 어떤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딜찍는거 가자, 우리야. 그런 거 어디 있어? 찍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야, 이건 없는데 내가 우리 전투력 80만이었는데 어디어 그 지가야 은하야 자 찍어버려 자 한번 찍어 봐 드리죠 자 우리 좀 떨어지십시오 어, 속박에 아 어, 끝났다. <웃음> 야, 잠깐만. 야, 에이, 어디 있어, 마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되돌림 속박지왕이나, 그 은하 공략은 다들 아시죠? 은하 매일 잡, 잡을 거잖아. 그 조금 챙겨서 가시길 추천드리고, 어, 혹은 저처럼 이제 강한 친구들, 어, 그리고 막 익은 옥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수 있으면 순식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딜증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성향이. 나한 대밖에 못 때린 것 같네, 나는. 여하튼 오늘 요렇게개간 지나죠 여러분들 파이팅 하셔서 이그녹스와 함께 즐거운 이그랑사가 되십시오 아직못깬 분들한테는 약올리는 것 같이 되는데 파이팅입니다 고 바이